좋은 걸 준비했습니다 라이온 라이온을 위해 <웃음> 오렌지 주스 모야지 그래, 오렌지 그래, 주스 그래. 어디에 이냐 <웃음> 감기에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비타민C를 그래. 보충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아. 먹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손이지르면 아, 기록도에 오렌지 아유, 주스로 아유, 에너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맞아 지금 바로 라이온을 만나러 가볼까요? 라이온 만나러 가까이리러3 4 4 4 4 4 이여운 귀여운 귀여운 이번에 김여운귀여김치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목소리> 다행히 오늘 날씨 그비 예보가 있고 비가 안다행이요또나 하인도 이제 소년들 오고 있어. 대형 대들 오고 어재한 게서 왔어. 뭐야 오늘 뭐야?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어디에요? 어, 진짜? 일본? 미, 미, 미국? 실제로 제일 멀리. 혹 미국보다 멀 멀다. 이 <목소리> 스페인 서온 사람. 차스시스와어어 준비했어야 는데 지금 완성하세요. 습니다 확인할게요.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역공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이 아, 아, 아, 아, 이렇게 세트로 주스와모엔와 미리레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멀리서 말해. 솔직히 말해. Vitamin B. Super. Super. Super. Super. Super. s u 챙겨 먹어야 돼요 막. 네, 여러분,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달 있다가 열었는데 아예. 안에 곰팡이만 가득하고 다시 다을일이 없도록. 네. 가르쳐주세요 네, 아, 맛있게 먹고 쏘도 요어서고쏘 봐요 저희 저희가 하나 도 남은 게요어올때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해하겠습니다.